안녕하세요. 먹구리 엄마입니다.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마호가니 원목 도마를 쓰게 되었어요. 마호가니 도마가 내구성이 좋아서 이렇게 악기나 엔틱 가구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천연나무 특성상 이렇게 색감과 무늬가 모두 이렇게 달라요. 통원목을 사용해서 뒤틀림이 없고요. 천연나무 특성상 이렇게 색감과 무늬가 이렇게 모두 달라요. 네 가지가 이제 제가 메인도마는 크기가 요게 메인도마인데 요 메인도마는 이게 45에 이게 28cm 가 돼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큰그 도마 저희가 쓰는 도마하고 크기가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종류가 요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기회에 제가 자주 하고 있는 <웃음> 어, 요리라고 할건 없지만 제가 이제 이 쓰임새를 어, 조금 한번 해, 영상으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주방 한켠에 놓고 써도 어, 꺼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나 이렇게 놔둬도 잘 어울려요 이렇게 사용한 도마는 이렇게 사용 후 바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세척할 때는 이렇게 부드러운 수세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흐르는 찬물에 잘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걸어놨다가 살짝 건져대면 이제 거치대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도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새것같이 쓰시려면 2개월에 한번씩 포도시유를 이렇게 천천타월에다 묻히셔도 돼요 묻혀서 이렇게 코팅하듯이 이렇게 좀 닦아준 다음에 이게 이제 건조해서 이렇게 거치대 위에 올려놓으시면 항상 새것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오가니 원목도마를 리뷰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구리 엄마였습니다